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설명의무 위반에 입증이 없다면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2003-46호 도대로 변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동차나 기차, 오토바이, 자전거, 항공기, 선박 등은 약관상 교통기관에 해당하지만 차량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가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재해로 인정되지만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주보험 약관에 의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나 탑승 중 교통제의 특약에 의한 차량 탑승 중 교통제의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신청인의 보험 모집인이 본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차량의 범위에 대해서 약관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보험 모집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측에 손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면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쟁점, 본권 보험계약과 관련된 피신청인의 책임 여부 문답서에 의하면 신청인 X2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 모집인 B로부터 차량 탑승 중교통제해를 비롯하여 해당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X2는 보험모지면으로 활동할 당시 차량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동윤이 별도로 설명하였거나 교통재해와 차량 탑승중 교통재해가 동일하다고 설명할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보험 모집인 B 분답서에 의하면 상품 내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B는 모든 교통수단에 탑승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차량 탑승 중 교통제에 해당한다고 교육받았고 비행기나 열차 탑승 중 사고도 차량 탑승 중 교통제에 포함된다고 교육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보험 상품을 교육한 시는 차량 탑승에 대해서 약관 및 상품 해설서의 내용대로 교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약서 중 약관의 중요 내용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이라고 구독 문자로 인세되어 자필 서명란에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A의 서명이 친권자 란에는 X1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상으로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피신청인의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상당합니다. 발례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